지난 시간에 좀더 쉬운 방법으로 백스윙을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물론 백스윙 같은 경우,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고, 훨씬 더 편한 방법도 있고, 훨씬 더 어려운 방법도 있어요. 다만, 제가 전달해드렸던 방법은 최대한 쉽게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이고, 조금 더 파워풀한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백스윙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처럼 백스윙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을 쳐야 되겠죠 자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편한 백스윙을 만들어 줬을 때자 내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칠 것이냐 혹은 나는 클럽을 던져주는 걸로 몸을 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두 가지를 같이 쓰면서 공을 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다운스윙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클럽을 던지는 것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오늘은 클럽을 던지는 방법보다는 클럽이 던져지게 하면서 내 몸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편한 방법으로 백스윙 자 오른팔을 길게 뻗어준 상태에서 코킹은 가볍게 네. 자 테이크백은 최대한 낮고 길게 가준 상태에서 코킹은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백스윙 탑 모습을 만들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선수들처럼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끌고 와서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쭉 던져주는 동작은 연습장에서는 할수 있겠지만 필드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던져주는 동작을 조금 더 필드에서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첫 번째 방법으로 는 우리는 직접 클럽을 던져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몸을 써줌으로 인해서 클럽을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그 방법은 뭐냐? 바로 몸을 위로 곧게 펴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셋업 때 무릎이 굽혀지고 몸이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은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공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돼요. 자, 이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럽을 던지지 못하고 붙잡고 있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꿈치가 셋업 된다, 펴져 있는데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와서 굽어져 있어요. 그것도 심하다이 상태에서 점점 펴진다고 하더라도 맞을 때는 결국 탑볼이기 때문에 손목을 쓰거나 몸을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큰뒷땅더큰 탑볼로 가면서 몸의 높낮이 변화가 오히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낮아지면서. 그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다운 스윙 때 온몸을 위로 점프를 시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높게 무릎을 펴주고 내 허리와 등을 다 같이 펴주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제자리 회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의 포인트는 바로 내가 몸을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한 상태에서 그 자리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돌아주기만 하면 은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은 내가 백스윙 때 원을 그려주고 내가 몸이 펴지면서 클럽이 아래로 때려, 어, 떨어지는 또 다른 다운스윙의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몸을 위로 피면서 돌아주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서 내 몸이 돌기 때문에 내 체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따라 나가면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자 이렇게 나는 체중이동이라는 동작을 하지 않고도 단순히 내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돌아주는 내 몸이 위로 점프를 해주면서 돌아줘. 자, 우리가 흔히 배치기라고 하죠. 얼리 익스텐션. 그런 동작들은 대부분 다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들이에요. 이 동작이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아니, 어, 얼리 익스텐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나와 공과 사이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몸이 펴지게 돼요. 자, 그럼 내 느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위로 펴지면서 회전을 하겠지만 실제로 스윙할 때의 나의 모습은 내가 클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높아져 봤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게와 스피드와 힘에 의해서 내 몸이 높아지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스파인 앵글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하게 유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깔끔한 컨택을 그리고 클럽이 던져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내 몸의 점프와 회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는 로테이션이라는 노력도 필요로 할수 있게 클럽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피니쉬, 팔로스루도 만들어줘야 되고 피니쉬 모양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동작이 더 필요는 하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오른팔을 뻗어주고 손목을 가볍게 왼손을 말아주면서 손목을 꺾어주고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제자리 회전을 해주는 이세 가지의 동작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공을 쳐내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쭉 다른 방법으로 다운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편하게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는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옆으로 회전, 제자리 회전만 해주면 은 나의 다운 스윙은 클럽이 다 해준다라는 거의 키포인트가 있고요. 요거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은 조금 더 편하게 다운 스윙을 할수 있을 거예요.